작년보다 빨라진 장마와 돌풍, 태풍 이번 여름에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처럼 태풍 소식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2022년 장마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따라 올해 장마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지와 태풍 시기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기 때문에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보통 장마기간은 제주 6월 1 9에서2 1일경 시작해 7월 20일경 끝나고 남부지방은 23에서 25일경 시작해 7월 24에서 25일경 끝나고 중부지방은 6월 24에서 25일경 시작해 7월 26일경 끝난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7월 3일에야 지각장마가 시작돼 7월 19일까지 17일간 이어졌다. 장마기간 강수일수는 9일, 강수량은 150.1로 평년을 밑돌았다. 기상청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20일 오후부터 23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여름철에 접어들며 북태평양 고기압은 서서히 북상하고 있다. 대기 상층을 덮고 있던 건조한 성질의 티벳 고기압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도 기단이 충돌하며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에 걸쳐 정체전선이 발달했다. 이 시기에 중국 남부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까지 맞물려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수 있다. 정체전선이 제주도에서 남해안까지 북상하며 이 지역은 21일쯤 장마에 돌입한다. 다만 남부지방은 저기압의 위상과 이동 경로에 따라 정체전선 북상 범위가 변동성이 커 아직 장마가 시작된다고 판단하기 이르다. 저기압이 낮게 지나며 정체전선에 수반된 비구름을 더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북쪽으로 통과하며 정체전선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현재 정체전선 장마전선은 일본 남서부에 머무르며 일본에 비를 뿌리고 있다. 앞서 오키나와는 5월 4일, 규슈는 11일, 시코쿠는 13일, 간사이는 14일께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는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를 이르는 말이다. 한자어로는 이무라고 한다. 장마 기간은 평균적으로 30에서 35일이나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만 내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15에서 20일 정도이며 이 중에서도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는 경우는 12에서 16일 남짓에 불과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 622.7에서 790.5mm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토요일인 6월 18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오후 18시까지 강원 내륙 산지 전남동부 내륙 저녁 21시까지 경북권내륙 경남북서내륙에 내일 19일 오후 12에서 18시에는 강원남부산지와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동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 18일 강원내륙 산지. 전남동부내륙 경북권내륙 경남북서내륙 5-20mm 19일 오후 강원남부산지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동산지 5-30mm 모레 20일 오후 12-18시 강원남부산지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수 내일 19일 새벽 00-06시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내륙 서해오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 19일 새벽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내륙 서해오도 5에서 20mm 오늘 18일과 내일 19일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안전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모레 20일 저녁 18에서 21시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수 변동성 모레 20일 강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남쪽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의 강도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져 강수 구역이 변동될 수 있다. 하늘 상태 오늘 18일과 내일 19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내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모레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기온 당분간 기온은 평년 최저기온 16에서 19도, 최고기온 23에서 29도 보다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다. 특히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된 경상권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 내일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9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4도가 되겠다. 모레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9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3도가 되겠다. 유해상 안개 오늘 18일 밤 21시부터 내일 19일 아침 공구시 사이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해상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일 19일까지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찬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 날씨 전망 중점상 모레 저녁부터 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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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20일까지 기온은 오늘 18일, 아침 최저 기온 20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 25에서 27도 과 비슷하겠다. 내일 19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2도, 평년 18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8도, 평년 24에서 25도 가되겠다. 모레 20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2도, 평년 18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6도, 평년 24에서 25도 가되겠다. 유해 사항 가시거리 당분간 기온이 낮아지는 밤부터 아침 사이 중상간 지역과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과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구간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해상 올해 20일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30에서 5 0 k m 의 8에서 1 4 m 퍼세크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에서 3.0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제주도 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폭염주의보 대구, 경상남도, 합천, 함양, 창녕 경상북도, 영양평지, 청도 경주, 포항, 청송, 의성, 안동, 예천,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고령, 쿠니, 경산, 영천, 구미 전국 10일 전망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비 중점상 강수 21일 화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전남권과 경남권은 22일 수 오전까지 제주도는 23일 목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또한 24일 금 25일 토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26일 일 28일 화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찰칵. 기온 아침 기온은 20에서 23도로 어제 17일, 아침 최저 기온 16에서 2 1도 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25에서 33도로 어제 낮 최고 기온 25에서 34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해상 21일 화 23일 목과 24일 금 26일 일은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에서 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1일 화 25일 토 날씨 전망 21일 화 23일 목 남부지방과 제주도 비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1일 화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전남권과 경남권은 22일 수 오전까지 제주도는 23일 목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3도가 되겠다 24일 금 25일 토 충청권과 남부지방 비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에서 30도가 되겠다 26일 1, 28일 화 날씨 전망 26일 1, 28일 화 제주도 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0도가 되겠다. 변동성 이번 예보 기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의 강도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강수 변동성이 매우 크겠다. 출처 유재주의보 WWW 자주 오버 낮